와 근데 소품이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위에서 아, 어항이 편나 어, 너무 예쁘다. 개화기 때 그런 아 컨셉으로 아, 아 괜찮네. 개화기 컨셉이라고 하면 보통 아 이제 오래된 짙은 나무 색깔이 있는 레트로한 풍의 아 인테리어를 아 많이 아 들고 있어요. 저는 궁금해요. 이 인테리어 보면서 어떤 음식을 팔기에 이런 인테리어일까? 음. LA 갈비, LA 갈비, 튀김? LA, 갈비 튀김? LA 갈비 튀김이 뭐야? 갈비를 튀겼네? 살면서 오, 처음 들어보는. 어, 튀긴 거야, 저게? 어, 튀기는 거게요 통째로 튀겨서 직접 만든 특수 소스가 이제 갈비 튀김이랑 아 어울려져서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고. 아, 빠졌죠? 아아아아 우리가 생전 아 처음 만나는, 아 어, 에리 뼈째 튀겨져 있어, 뼈채. 마라 소양 막창볶음입니다 소양 막창 <목소리> 소 이거는 솔직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당면까지면 말 다한 거 같아요 <목소리> 당면 당면, 당면. 아, 당면. <목소리> 당면 저 소양 당면보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목소리> 아, 당면도 있구나 우리 가섯 장이 가 진짜 시테이크 플레이팅 너무 예쁘다 우와, 미슐랭에서 하는 방식으로 요리를 한 건데 약. 이제 오랜 시간 익혀서 야좀 독특하네요 춘장에 트러플 오일을 거기서 아 이제 섞어서 아 가지고 아 오리를 이제 예, 찍어서 와자 이게 우삼겹 아 아라전골입니다 아 우삼겹 들어갔어요 이건 치트키지 되게 이제 흔하게 볼수 있는 요리들은 아니에요. 맞아요. 마치 우리가 마지막 황제인 것 같이. 음. 와, 저 뼈를 그대로 튀겼네 어... 아니, LA갈비는 아...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튀기면 얼마나 더, 더 맛있겠어 사랑했어 이거 뭐예요? 우와! 이게 LA갈비예요? 너무... 지금 LA갈비 튀김 두개 먼저 나왔습니다 비주얼 봐! 상상한 건 전혀 다르네 오, 진짜... 비주얼 짱이다! 네? 야 이거 근데 어머 어머 이거 완전 기네 이렇게 오 길어요 오, 양념이 묻어있다 여기에 어, 아 뼈가 어. 이렇게 같이 붙어있네? 약간 찹쌀 탕수육 느낌이야 그 질감은 어, 어. 야 이거 이렇게 된 것도 처음 본다 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게 약간 옆에가 그 찹쌀 탕수육 같은 느낌이 들어 튀김옷이 그리고 어. 되게 얇아 야, 어, 되게 튀김옷이 얇아 튀김옷이 되게 아 어, 먹어볼까요? 자 저희 지금부터 돈줄 어, 작전 시작합니다 60분 <목소리> <목소리> <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 맛있어? <목소리> 맛있어? <목소리> 그정도요 끝내줘! 나한먹어야돼 너무너무 바삭해 너무너무 바삭해 맛있지? 어? 궁금안 돼? 음. 그 정도야? 끝내줘 나한먹어봐돼 가시찜 음, 너무 맛있다 음. 아니 고기튀김이라고 해서 즐길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즐겨 취급이... 약간 겉바소촉이 아니라 겉바속쫄이야 쫄깃대 음, 음, 안에가 음, 그치? 네. 겉바속쫄 쫀득쫀득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아니 이 소스 바베큐 맛에다가 마늘 향이랑 이 시찜이랑 살짝 단맛 짠맛도 있고, 있고 음, 조금 새콤한 맛도 있고 우와! 어 어머 어야 그치, 뼈 붙어있는 살 어때요? 어 그, 이렇게 쑥박잖아요그 그 약간 힘줄이라고것아요 근데 저게 뼈인데 나는 이수신인 이줄 알았어 우리 용원들이랑 소영이 이수신인 줄 알았어요 야 우와.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아, 저거 쫄깃한 막창이랑 마라가 만났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 마라향 너무 좋아 막, 막창이랑 소, 우와. 스지랑 우와. 이제 깐냥 이렇게 세 가지 우와. 들어가 있거든요? 네. 한번 먹어보자고! 자, 일단 가지에다가 막창 동파용 냄새도 살짝 난다 네 마아서먹맛은 아니고, 자, 음. 중국식. 음 중국식 제육볶음 양념 같은 거. 어려고 어섯 땅이 또, 어, 이거 어, 맵다. 어, 매워. 매워? 엄청 맵다. 음 중국식 제육볶음 양념 같은 거에. 음. 음. 어, 일단 맵다. 되게 매워. 어, 매워. 아 네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고, 일단 먹어봐. 이 소스 근데 자체가 맵. 매워. 근데 야, 근데 이거 음 엄청 음 매력있다. 음 이런 거 완전 야 검정. 너무 맛있다. 너가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너 스타이고 너 스타일이지. 너 스타일. 너 스타일, 너 스타일. 깐냥이랑 힘줄이 들어가 있어서 씹히는 맛도 너무 좋고. 와, 나 이거 너무 좋아. 정신 이확 드네. 마늘밥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마늘밥. 어떻게 생겼을까? 네. 오, 어떻게 색깔 봐도 너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아까 이거를 와와 와, 이렇게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와이 떡밥 마늘이랑 장난 아니고 이 마라소스랑 너무 잘 어울린다 마지막에 그냥 그릇에, 그릇에 부어도 맛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응? 와 알겠습니다. 탕수육 두개 먼저 넣어 드릴게요 냄새... 어, 냄새 너무, 너무 좋은데? 저희 한컵한 컵씩 두개더 나와서 총네개다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무슨 고기야? 돼지고기인가? 자, 저희 지금부터 본출작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0분, 스타트! 음! 진짜 바삭바삭해! 음! 어, 이거. 오! 돼지. 음! 진짜 바삭바삭해! 이게 예, 전파적 중인데, 일반 탕수육이랑 다르다. 아, 응, 어, 양념이 비린모... 아니에요. 어, 양념도 그렇고. 크림이잖아? 근데 쌀은, 마늘이랑 같이 있으니까. 음! 묽지 땡기는 음음 맛. 음. 어떻게 고기가 쫀득쫀득하냐? 근데 되게 탕수육 치고 기름진 게 거의 없네 맞아, 맞아. 어. 고기 굉장좋지만데 음. 음 약간 첫 쌀도 그런 것 같지 않아? 느껴지지? 음, 충격적 식감이 훨씬 좋다. 얇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새콤하고 음. 새콤하고 달달하다 소스. 가 약간 매콤하고 코치향 많이 나는 약간 사천 오. 느낌. 음. 음. 소스 진짜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음. 만드는?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탕수육이 음, 아니야. 표현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음. 음. 근데 너무 맛있네. 음. 음. 한번또나 스테이크 하나 먼저. 와 이렇게 부어. 자 저희 우리가 갔살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와, 진짜 뭐야? 예쁘다. 플레이팅 봐. 플레이팅 진짜 예쁘다. 이게 약간 베이징 덕 스타일 굉장히 약골로 아 해서 오랜 시간 에서 굉장히 야들야들하잖아요. 아그 느낌이 아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겉이 약간 노릇노릇해 보이는 게 되게 바삭해 보여요. 엄마 속촉. 윤기가 잘잘잘 잘잘 흐른다. 어, 너... 야, 이거, 어, 이거 진짜 맛있겠다. 어디? 약간. 이양이 아, 약간 드는데요. 네, 맛있는 향은 나를 부르잖아요. 네. 어, 어. 이대로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뭐 진짜 맛있나보다. 어, 그래, 봐. 원래 가슴살은 살짝 퍽퍽할수 있는데, 음, 음. 굉장히 부드럽나 어. 봐요. 가슴살하면 비계가 음. 별로 없잖아요. 음. 근데 죠 그렇죠. 양조절을 해서 그래서 약간... 요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 어. 양념을 좀배게해준것 같아요. 좀 촉촉하게. 음. 엄청 음. 담백해. 음. 음. 음. 음. 음. 약간 기름을 적은 느낌? 음. 좋네요. 그냥 양념도 되서 약간 간장 베이스 양념도 되고. 근데 나는 너무 좋은데. 같이 괜찮네. 아니 이게 먹으니까 안 껍질이 이렇게 바삭한데 어떻게 속이 이렇게 촉촉할 수가 있죠? 이거는 순장의 트러플 오일인 거예요? 네네. 아, 아, 네, 트러플, 트러플 오일이랑 사과도 들어갔고요. 어우 두개 같이 아, 괜찮네. 아니 순장의 뭐, 트러플 아, 너무 맛있네. 그래. 트러플 좋아해가지고. 오, 맛있겠다. 트러플. 트러플 순장이랑. 와 어때 어때 어때 맛있게 얘기해줘. 형 이거 진짜 맛있다. 트러플 아, 오일 신기하다. 소스가 되게 음 특이하네. 와 우와.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춘장에 트러플 오일 같이 있는 건데 어. 이거 와. 트러플 오일 향이 진짜 우와. 잘 올. 겁나야 돼. 어, 나 아직 안와 아직 안어와 식감 장난 아니다.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아 오, 오일도 좀형잘 묻어야죠. 맛있어요. 맛있죠. 오 약간 다른 느낌이지. 눈이 떠졌어. 제일 놀란 눈이야. 와 어? 이렇게 이렇게 떠졌어. <웃음> 저게 제일 놀란 눈. 이와 말이 안 되는데. 콩미라 음. 그런가. 음. 입안에서 음. 딱 맞아, 커질 때. 홍미, 콩미가 장난 아니야. 근데 땅콩 소스 베이스고 또풀라만 베이스니까 이게 국물이 담백하면서 얼큰한 맛이 이열치열이 음. 치열, 딱 정석일 것 같습니다. 음. 엄청 너무 올라올 너무 것 같아요. 냄새 어떤가요? 어. 냄새 어떤가요? 땅콩 냄새 나는데? 탄탄면 원래 땅콩이죠?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뭔제 모르고 먹는다고 그거야? 모르고. 아 탄탄면에 음. 땅콩이 들어 탄탄인 뭐야? 와. 태이 진짜 아. 맛있겠다저 면발 봐. 오. 오한 음. 번에. 와. 야, 이거. 음. 아. 맛있겠다. 너 제대로 끓이어아고향구나 뱉으면 안 돼. 오 <웃음> 오오 쪽. 네. 역시! 이게 원데 와. 진짜 고소하다. 이 땅콩 고소함의 베이스와 그 살짝 그 매콤함 같이 배인 것 같아 불맛도 살짝 나불맛도 살짝 나면서 이 고추기름 이게 완전 풍미로 높여지는 거 음. 같아